안녕하세요 서영아과 최현욱입니다 3번입니다 러브 스케치입니다 이런거 보여주는거 아닌데화가들이 원래 뭐냐 이거 봐 이것도 그림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러프스케치 <웃음>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아, 이렇게 이 모습을 아, 이게 렇 이게 바로 러프스케치 하는 과정입니다 아, 얘가 크로키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댄스 빨래하는 거 이거 보면서 춤추는 거 앉아가지고 후다딱한 30초 했을 거예요 이거를 계속 그려 그냥 혼자 생각 딱잘 보고 있다가 계속 그려 그러면서 그 여러 장면 여러 장가 수백장 그리면은 이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아 사람 뼈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저렇게 움직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로 드로잉을 완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음. 이게 포샤드입니다. 여기는 노란색 칠해야지. 여기는 빨간색 칠해야지. 그냥 붓으로 물감 칠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세부작업을 들어가는 걸 보고 포샤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작품을 그리기 직전에 하는 스케치 과정을 보고 에스키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 다음 장에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넣어가지고 이것도 이미 팔렸어요 미국에 있으면 달라가지 마세요 네? 자세가 다르죠 당연히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가 마무리할 때 이건 이렇게 수정해 저렇게 수정해야겠다 그래 최종 얘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그려야지 하면서 조금씩 옮기고 이 할머니 보니까 너무 이러고 허락아 내가 이때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좀 펴드리고 싶었었나봐요 네. 아,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보너스에 스케치의 종류 드로잉의 종류 이런 거다 넣어놨으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고요 아, 과정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 작업실 출근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골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후다닥 꺼내가지고 제 빨리 막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입니다 얘가 작업실로 아침 8시쯤 들어와서 아침 먹고 작업실 들어와서 다음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여기서 최종 작품이 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1번, 얘는 실제 고양이를 보면서 그리고 얘를, 얘를 가지고 어떤 색깔을 어떻게 넣어야겠다를 구상을 하면서 채색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넣고, 근데 이거는 무섭다고 아무도 안사가더라고 자, 대쌍입니다 미술학원에서 많이 하는거 이걸 대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뭐고 시노피아라고 합니다 시노피아 시노피아가 뭐하는거냐 우리 위자계 미술사에서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하는 그거 있죠 내가 그 다들 막 기억 안난다는 표정 네. 그 뭐지 파운싱 네. 파운싱하는 그거 쓰는게 바로 시노피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프레스코 그림 그릴 때 내가 오늘 조르나타에다가 얼만큼 뭘 그려야지 해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얘를 조르딱 붙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촤악 그래서 얘도 상태가 별로 안좋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드로잉이란 뭐냐 그림을 그린거 보고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이게 작품이 되면은 최종작품 얘도 서울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점